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은 원래 10시에 스위치 방송을 켜려고 했는데 이러는 시간이 그래서 <웃음> 점심을 만들고 어, 점심을 먹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0분만 더 자고 <웃음> A few moments later 고양이 안녕 랑아 이를감으려요 얘는 평소에는 안그러는데 꼭 내가 자려고 하고 씻으려고 하고 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와서 친한척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안겨있는게 너무 좋으니까 이상한 고양이 고양인지 개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동생이 얼마전에 사온 어 간이 욕조입니다 미니 욕조 좀그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이래 가마스있 이래. 말려야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바라자 싶어서 어머니의 뭔가 화장품을 훔쳤어봅니다 대충 말릴게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항상 선은 꼬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맙니다 그럼 이제 점심밥을 해먹으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점심으로 이 라면이랑 카레를 때려 넣어서 밥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일단 냄비 그리고 라면 그리고 이시국 카레 이거가 예전에 사온 거라서 아마 유통기한이 이 정도 남아서 빨리 먹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네요. 그리고 먹던 만두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그냥 라면 스프 하나랑 이거랑 하나 때려 넣어도 간안될거 같아요. 2이니까 그러면은 두개면은3컵정도 하면 되겠죠? 물을 받는 동안 미리 전원을 켜겠습니다 3컵정도 넣었고 물좀 넣고 더 넣을까? 일단 소스 넣어줄게요 소스 스프는 하나만 넣겠습니다 물이 끓을 동안 물이 끓을 동안 어차피 오늘 방송을 할 거니까 그림을 그리러 가볼게요 물이 끓는 동안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 렌즈를 찬데 렌즈가 안 보여서 그리고 새 렌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샀던 렌즈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렌즈를 안 끼면 안 보이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데 차가워 일단 반대쪽 보라색이죠. 이렇게 렌즈를 휘어서 이제 앞이 보이죠. 보라색인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보라색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얼굴 색칠을 빨리 하고 라면을 마저 끓이러 가볼게요. 어... 막, 이런 화장품, 막, 이랑 붓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쓰기 귀찮으니까, 대충 발라볼게요. 이, 아무 팩트나 꺼내서, 이건 사실 선, 선크림 팩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다이소 퍼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음은 눈 화장을 할 거니까 번지지 말라고 파우더 팩트를 할 건데 얘도 다 떨어져서 테이프로 고정시켜 놨어요. 눈에만 눈에만 이렇게 바를게요. 다 듣고 어 역시나 어 무슨 이런 다이소에서 산 이런 여러 가지 붓들이 있지만. 손가락으로 다 칠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얘도 한 5년 이상 된 팔레트입니다. 지저분한 팔레트죠. 이 노란 거를 칠하고 있어요. 칠하고 그다음은 으로이 갈색을 칠할게요. 고 잘 색칠했으니까 다음으로 갈색. 물 끓는 소리입니다. 네, 엄청 팔팔 끓는 소리 듣고 찾아왔어요. 기다릴게요. Run. 맞아, 칠해봅시다. 갈색. 오, 굉장히 많이 칠해버렸네. 이렇게. 갈색을 칠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빨간색이 좋으니까. 오, 망했어. 약간 음, 충혈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연한 빨간색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 같은 눈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도 다 빨아야 되니까 아이라이너 이 시국 라이너가 두개가 있어요 요거는 세일하길래 예전에 어 빨간색을 샀었고 요것도 요건 예전에 동생이 사줬던 겁니다 다 까만색이 나오나 끌는 소리난다 면으로 만두를 좀 덮어서 넣고 하겠습니다. <웃음> 대충 줄을 그어줍니다. 다음에 뷰러가 없네. 그럼 그냥 마스카라를 칠할게요 있는대로 해야지 뭐 사람이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이렇게 눈 위에 막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속 쌍꺼풀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눈 뜨면은 안 보여요 하고 눈썹 수업을 드릴건데 사실 막 이런게 있어요 에보니 펜슬이랑 이렇게 듀얼 이런것들이다 있는데 이런건 안써요 왜냐? 양조절을 못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엄마한테 선물로 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눈썹 문신을 해버려서 사용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씁니다. 약간 다르게 찍힌 것 같지만, 반대쪽 눈썹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쉐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썼던 이걸로 살짝 붙여가지고. 분명히 동생이 쓰다가 안쓰는 쉐딩이 있을거야 쉐딩은 모르겠고 안쓰는 아이섀도우를 찾았어요. 그래서 진한 색으로 조져볼게요. 대충 조졌습니다. 그 다음에 볼터치도 다 부서져보고 약 2013년도에 어, 샀던 어, 남지도 않은 어, 얘를 칠했고 입술은 이것도 내가 옛날에 에뛰드하우스에서 엄청 사세꼈을때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 보겠습니다 꿈꿔왔던 프로포즈 핑크라고 쓰여있는 어, 분홍색이네 얘를 발라볼게요 굉장히 분홍색이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화장을 해봤습니다 아! 그 전에 눈 밑에 반짝이가 있어요 9 0년대의아그 <웃음> 스타일링이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라면을 마저 끓이러 가겠습니다 만두 카레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냄비에 물방울 자, 이제 방송을 하러 방으로 이렇니다